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빈의 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키네마스트 강좌 네 번째 시간으로 정지 화면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지 화면을 잘 활용하면 사진 촬영 효과와 영상이 끝날 때 효과를 주거나 영상과 영상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브릿지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지 화면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제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번째 끝날 때 정지하면 효과입니다. 백수 새끼가 말도 더럽게만 하고 그냥 처먹어 맛이 없어? 엄마야 어, 아니, 어. 자기야 맛이 없다고 아 어, 맛있다 어? 아 왜? 고달래 왜? 아, 그래 맞아다 두번째 영상과 영상을 이어주는 브릿지 효과입니다. 그라이퍼난 단품로 무슨 유튜브에서 돈 벌러 정신 차리라고 What? 술 먹을 때연단불에 구워서 먹으면 맛있어. 어? 정신 차리라고, 엄마! 엄마! 그만, 엄마! 그만, 그만해! 다음은 사진 촬영 효과입니다. 자, 어떤가요? 영상이 정말 재밌어지죠? 그러면 이런 정지화면은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키네마스터를 여시고 플러스를 누릅니다. 프로젝트 화면 비율을 16대9 비율로 선택합니다. 영상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자, 아래 타임라인에 영상이 추가가 됐고요. 우측에 체크를 누릅니다. 자,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여 주시고, 그리고 정지하고 싶은 화면 쪽으로 이동을 할 때는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살짝 웃는 표정에서 여기서 정지 화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동영상을 클릭하시고 노란색 테두리가 생겼을 때 여기 우측에 가위 모양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트림 분할에서 네번째 분할 및 정지 화면 삽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합니다 클릭했더니 여기 필름 모양 있죠? 필름 모양은 동영상이라는 뜻이고요 상과 다리에 있는 아이콘은 사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영상 가운데에 사진이 생겼습니다 정지하면 길이를 조절할 건데 정지하면 길게 하고 싶을 때는 이거를 늘려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늘려 주시면 되고요 줄이고 싶으면 끝에 부분을 잡고 이렇게 줄이시면 됩니다 다시 되돌리고 싶을 때는 왼쪽에 동그란 화사표를 누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시면 돼요 제가 여기 플러스를 눌러서 변환 효과를 플래시가 터트리는 거를 효과를 줘보겠습니다 렌즈 플레이어 이렇게 속도를 빠르게 해서 사진이 찍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정지 화면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정지 화면을 만드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은 손가락을 이동해서 정지 화면을 만들고 싶은 데를 찾습니다. 여기서 정지 화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은 네모 박스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캡초 저장 있고 캡처 클립으로 추가 캡처 레이어로 추가 클립으로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캡처 클립으로 추가를 두번째 누릅니다. 클립이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그 대신 영상 앞에 클립이 생기죠. 그리고 왼쪽에 네모 박스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세번째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눌렀더니 영상 위에 사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크기를 이렇게 조절해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화면 크기에 맞춰서 키울 수도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가위 모양 옆에 화면 분할이 있습니다 네모 박스 화면 분할을 클릭하고 첫 번째 흰색 네모 박스를 클릭하면 화면 전체로 채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정제 화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기만 하고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매일 하루에 10분씩이라도 반복해서 여러분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